If he is diligent, oh. I will work with him. Oh, 그렇죠. yeah. 그렇죠. 그렇죠. yeah. 조, 그렇죠, 그렇죠. If he is diligent, I will work with him. Right, right. It's a matter of matter. Right, if it's a matter of m t t e r If she comes to my party, I will be happy. 그녀가 나의 파티에 온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 네. 그렇죠. 맞아요. 시제가, 어, 과거가 써 있었어. 그치? 네. 그렇다면 걔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요? 어, 과거가 써 있었어. 건, 아, 정 그럼 뭐라고 가, 부를까요? 가정법의 과거. 그렇죠. 가정법의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주절에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써 있을까요? 시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과거. 과거형 조동사, 아. 우드, 어, 우드 플러스, 과거용... 네. 어. 조사원이. 그렇죠. 우드 플러스 동원, 우동원, 이렇게 해도 돼요. 강동원이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예. 그냥 우동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동원, 그죠? 렇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과거형 조동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니까, 지금, 그가 그것을 하면, 어허. 그는 그에게 갈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 건데. 어. 네.